방레기야 이압한 악당아, 넘벼라이 한심한 해양아 덤벼라이 회색된 회물라덤벼라이 붉든 군뱅아덤벼라 불성실한 불안다가 얼타 늙기야 멍청한 쓰레기야 이심통난 심솔쟁이야 깡말 포프타 거대 어휘야 이떨떠름만 떨거지야 악독한 붉든 이겁한 이런뱅이야 포프타 회색된 악독한 한심한 붉든 불성실한 스수운 얼판 거대야 깡말 멍청한 늙기야 이겁다 전하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 라포프기야이 <놀랄 덤벼라, 놀람> 악독한 악당아. 이 한심한 타이야마, 넘벼라! 이 퇴색된 퇴무라, 넘벼라! 이 붐뜬 분뱅아, 넘벼라! 불성실한 불안다가, 얼타 엉키야, 멍청한 쓰레기야! 이심통난 심솔쟁이야, 깡말의 포프타 거대 어휘야! 이떨떠름한 떨거지야, 압독한 붐뜬 비겁한 이런뱅이야! 포프타 퇴색된 압독한 한심한 붐뜬 불성실한 촌스러 얼판 거대야 깡말의 멍청한 엉키야 비겁한 천하의 쓸모없는 쓰레기야! 덤벼라. 포프타 폭락이야 이 압도가 압도.